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우명학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23년 상반기 사주기초 온라인 개인과외를 모집합니다. 제 수업은 철저히 개인과외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외부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사주를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이론만 먼저 배울 것이고 독학을 스스로 할수 있는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단, 모든 분들께 온라인 과외 수업이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업 구성은 1시간씩 2회차로 끊어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